일어나 그만 자 아직도 자고 있어 야 일어나라고 야, 야 일어나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말좀 해줘 웨이크업 야엄마 웨이크업 타 야, 격 동점 자까지홈으로 대타 강미호 2루까지 도착 여기서 강민호 선수가 해주네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지금 변화구를 받아 쳤는데 예. 야, 야 하시는데 야야저 보자주세요 아가워? 어, 저거 저거 저거 야 전주 게요 사막을 쳐는 줘봐 줄게 어, 줘 진짜요? 진짜 사막을 쳐주 줄게 줘봐! 아, 아, 줘봐 던지라고! 말말 맞지 마! 던지라고! 줘봐! 줘봐 빨리! <웃음> 야! 모자 사놓을 없잖아! 어 사놓을 있네, 빼갈게! 자! 자, 모자 아니, 가져가! 아니아니아니 모자 가져가! 모자, 자! 아니아니 아니, 아니. 필요 없어? 좀, 좀, 좀. 아, 알았어, 알았어. 저특요자 아. 아, 저! 그거 한번 그거 요 저요 저요 요 저거 지시라고요 이제 저거 이팅 제2의 강민호 0..08년생이야? 나08 네, 베이징 갔다 왔어 자 어? 강민호 이 전주 투수 조장님께 달아드리겠습니다 어, 투수 조장님 아? 나 아, 왜? 네, 말잘안 듣는 후배인가요? 말잘안 듣는 후배? 어. 아... 수이 따지자면 여긴 없고요 김윤수 정도? 여긴 없습니다. 말안 듣는 예요왜 요새 좀상당 합니다. 올라온 어깨를 좀 보시죠. 안는데 갑자기? 이디에 외장하듯. 예 오. 요 r el a e s t a t c e d d r e a s m a r o u e da d a 어제? 얼마나 사줬는4만원 나오던데? 몇 인분에서? 몇 인분. 오늘 인분으로 안 먹고 거기는 이제 그 저희가 판을 가져와서 먹 건데 비싼 고기가 먹더라고요 네. 무슨, 무슨 부위로 먹고? 뭐 살치살 먹고 어제 뭐 네. 비싼 거막 먹... 기분 좋았습니다 근데 네. 몇 점을 막아줬는데 얼마든지 사수 있죠 왜또 왜 등판 경기 때이전에수홈런을 쳐요? 네. 아니면 김선수에서 멋진 뭐 수비를 한다고 네. 또 사줘요? 아, 또 사줘요 당연히 저는 뭐 언제든지 사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혼란을 때 홈런 많이 쳐줘 오랜만에 들어가시고, 아는지 좀 됐는데, 좀 그래도 계속 온것같이좀 편하네요. 아, 야구장 별로 어, 아, 저기 없는 것 같고요. 라카가 좀 잠깐 보고 왔는데, 라카가 조금 깔끔하게 바뀌더라고. 네, 산문 처음이죠. 청백전 할때 말고는 처음 왔는데 다른 야구장 같네요. 이쪽에서 보는 시야가 지금 아직 연습 중이라 그런 느낌 없고 이제 시합 들어가고 조금 이제 경기가 진행돼봐야 조금. 될낄것 같아요 기억났다요 떡하우스에서 <웃음> 그역할또 네, 네. 그 해봐야죠 제가 하고 싶어서 소금 같은 역할을 별명이 마음에 드시나요? 네, 마음에 듭니다 팀에 그만큼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소금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Just because it's easy.